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의 정선경입니다. 저희 복지관에 이렇게 컴퓨터를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복지관에는 다독인 카페라는 곳이 있는데요. 다독인 카페에 이번 컴퓨터를 설치하게 됐어요. 요번에 지원해주신 컴퓨터는 다독인 카페에서 어, 카페를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아동 청소년 친구들이 학교가 끝난 뒤에 복지관에 와서 과제를 수행한다거나 아니면 정보 검색을 위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기존에 저희 다독인 카페에 이제 컴퓨터가 있었는데요. 저희 천장에서 이제 누수가 생기는 바람에 그 컴퓨터에 이제 물이 많이 적게 됐어요. 이제 때마침 또 컴퓨터도 사용할 수 없었을 때. 또 어린이재단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컴퓨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의 이효정 사회복지사입니다 이 가정은 이혼 후 엄마가 3명의 자녀와 할머니를 돌보고 계시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어머니께서 최근에 다리를 다치셔서 근로를 하실 수 없게 되셨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세대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컴퓨터는 5년 전에 지원받은 컴퓨터인데요. 고장이 잦아서 제 기능을 할수 없어서 아이들이 컴퓨터로 공부를 하거나 숙제를 하기 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번 조테코리아 컴퓨터 지원은 아이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가정은 할머니와 손녀 두 명이 살고 있는 조선세대인데요 할머니께서는 이웃의 농사일을 도우면서 품삯을 받고 정부 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한기인 11월부터는 그러한 품삯도 받을 수 없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세대입니다.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인데 아직 컴퓨터가 없어서 숙제나 공부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주택코리아 컴퓨터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